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유선은 없으나 다락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4단 5306-788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사실 망인은 2017년 6월 29일 23시 10분경 자신이 거주하던 청주시 서원구 다락방에서 방문을 밀폐한 채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앞서 살펴본 망인의 사망 경위에 비춰보면 비록 유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약관상 면책사유에 관한 판단 쟁점 망인의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망인이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망인의 사망 현장에 소주 두병이 놓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망인은 가정불화, 사업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삶에 대한 태도 변화와 회의감 등이 극심해져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자살을 선택한 장소나 방법, 도구 등은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망인이 우발적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망인을 치료한 의사에 의하면 망인은 2017년 5월 16일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